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불로 가장 쉽게 배우기 7강 레이어 위치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비디오면 비디오, 이미지면 이미지, 자막이면 자막,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위치를 제일 밑에 보내고 싶다, 위로 올리고 싶다, 이 로고를 이렇게 겹치지 않고 제일 위에 올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 방식과 안드로이드 방식을 다 알려드릴 텐데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먼저 iOS부터 알려드릴게요. 블로에서는 다른 편집 툴들과 다르게 p i p 로 비디오나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추가했을 를때 레이어 자체가 밑에서 위로 쌓이거나 위에서 밑으로 쌓이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여기 한 줄로 이렇게 다 겹쳐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클립 길이들이 다 달라서 조금 연하고 진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 크게 헷갈릴 일은 많이 없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로고와 캐릭터가 두 개가 있는데 레이어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고 위치를 옮기고 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지든 텍스트든 비디오든 어떤 걸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렬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화면에 나와 있는 PIP나 레이어들을 다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로고 뒤로 넣고 싶다고 하면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리려면 이렇게 한다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컬러풀한 글자를 나는 밑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 클릭을 해서 바로 밑으로 보낼 거면 이렇게 보내셔도 되지만 여기에 밑에 있는 글자가 레이어에서는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맨 아래로 누르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고 활용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7개의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선택되어 있고 여기서도 선택되어 있는 이동 영상이 제일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상은 이 영상일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작업을 하고 옮기고 싶은데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올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작업을 다 했고 내가 영상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제일 밑으로 보내고 싶을 때는 맨 아래로 제일 위로 보내고 싶을 때는 맨 위로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자, iOS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도 실행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영상 PIP는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지는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불러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 밑에 쭉 보시면 경렬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맨 위로, 위로, 아래로, 맨 아래로 네 가지 탭이 나오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내고 싶은 위치로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이 부분은 여기 에 둔다든지 또는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다시 정렬 눌러서 맨 위로 올린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작업을 다 끝냈으면 다시 아래로 해서 글씨는 겹치지 않게 이렇게만 정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iOS에서도 그렇고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렇고 여기 메인, 이 메인 영상은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v i p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